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. <웃음> 제가 사실 1시 반부터 3시까지 식사하는 그런 부페권을 예약하고 왔어요. 군대도 줄 서야 되나봐. <웃음> 자, 그리고 여기 우리 회사 동생이랑 한명 같이 나왔어요. 인사 좀 해.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. 예, 이쁘죠? <웃음> 너무 형식적인 편이야. <맥주> <웃음> 또 이쁘다 해줘야 또잘 찍어줄 거 아니에요. <웃음> 너무 많은데, 이거? 자 그러면 먹으러 가볼까요? 가볼까요? 응. 응. 응. 한 마음 먹어볼게요 이제 와 너무 오래 기다렸어 쉴것 같아 지금 중식이랑 일식 조금 응. 어, 일식 조금 이게 맛있을 것 같아. 음, 여기 되게 맛있어. 맛있다. 여기 어, 진짜 맛있다. 그렇다면 참치. 음. 참치는 과연 맛있을지. 맛있는데 나는 연어가 더 맛있다. 어제 참치 좀 음. 별로다. 근데 내가 또 눈여겨본 게 하나 있어요. 이거 새우. 새우 머리 드시나요? 음. 원래 머리에 영양분이 제일 많은 거라고. 이것도 먹어. 맛있긴 한데 좀 짜다 그지 조금만 덜 짰으면 좋겠다 이거 뭐지? 가려놓고 뭐니? 지금 몇개 먹어봤는데 지 먹은 거뭐다 괜찮았어요 맛있고 근데 좀 짜요 맛있는데 단짠단짠이 되지가 않아 짠짠짠짠짠짠짠라짠짠짠짠 어, 짠짠. 음. <웃음> 중국사람들은 새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. 맞아 진짜 중국사람들 테이블 보면 이게 막 10마리 20마리씩 있어요 지금 올클리어 했어요 이제 2차 가야죠 2차는 뭐 드실 건가요? 디저트에다가 곧그 3차로 이제 아이스크림까지 먹어야지 이쁘죠? 이거 내가 뜬 거. 진짜 정성스럽게 떴다. 자, 일단 요거는 옆에 놔두고. 자, 한세개 정도는 같이 먹어줘야죠. 그래야 좀잘 먹었다 그러지, 그지 야, 팍! 바뀌어가지고 그냥. 음. 음. 아, 완전 맛있어. 음. 이거 맛있다. 자 그리고 이게 숨겨져 있더라고요. 짝 봐도 맛있어 보가고 가져왔어요. 무슨 고기인데요? 몰라요. 닭고기 아니야? 음! 이게 단짠이다 단짠 찾아냈다 방금 이 친구가 맛있다고 했던 단호박떡 그왜 인절미나 가래떡 같은 거 오래되면 엄마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프라이팬에 이렇게 튀겨주잖아요 음~! 엄마가 진짜 준 느낌? 뭔 말인지 알겠어 진짜 완전 쫄깃! 와 완전 내 스타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다들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또딱 봐도 바삭하게 생긴 거 음~!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할 만한 고로기예요. 그렇게 고로케.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거야? 뭐야? 그래도 고로기야? 아니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서요. 중고등학교 손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. 아니 나 고등학생 애들이 나저 죽을라 그러는데. 신조어 테스트. 신저어? JMT? 신조어? JMT? JMT가 뭐야? 아 잠깐만. 존나 마탱. 존 마탱. 맞지? 그쵸? 오, 맞아 맞아 맞아. 대박. 또 뭐? 마탱 마탱. 마상마상 어? 네. 마... 마징가 와! 마징가 안 됐어, 그죠? 마치면 <웃음> 상... 아, 뭔데? 마음의 마... 상처, 마음의 상처 아, 그걸 왜 줄여? 지금 10대 구독자 다 끝낼 예정입니까? 나 10대 구독자 네. 잘 없어 10대 분들 제 영상 좀 봐줘요 자, 그러면 제일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를 먹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김이 상궁이 되어서 김이 상궁 <웃음> 이건 너무 콩한쪽 아닙니까? 자, 이건 콩한쪽이라서 내가 먹어야지 난 이거 먹어야지 야! 나 방금 먹은 거 진짜 상큼했어 뭔가 과즙이 터지는 느낌? 아 이거 저기 완전 귀여운 게 있더라고요 하리보 타로 아이스크림 베네시아 호텔 안에 있는 뱀부뷔페라는데 어, 일단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음식이 어, 조금 짠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1점몇 점에? 가격까지 생각해서 하면 7점 나도 7점 어 7점? 왜? 음식들은 괜찮았어 먹을만할고 맛있었는데 정신이 없고 사람이 너무 많아 뷔페인 걸감안해도 너무 많아 음, 사람이 좀 많은 편이에요 어, 이건 좀 감안해야 될것 같고 검색을 오늘 어, 네. 해산물 부페라고 어, 하기에는 어, 연어만 <목> 맛있어 솔직히 참치회는제 개인적으로 별로 근데 연어는 진짜 최고 그 돼지 아까 그 위에 바삭바삭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좀 짜기는 한데 그리고 디저트 디저트가 전체적으로 맛있고 너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? 난다 음, 맛있었는데 얘가 입맛이 다, 좀 까다로워요 다 맛있었는데 짜서 많이 못 먹었어 음. 다 조금 조금씩 한번 먹으면 다시 못들어가겠네 음. 그러니까. 맞아 그건 좀 있어요 음식이 전체적으로 맛은 있는데 짜가지고 자극적인 거를 좀 많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추천은 못해 드려요 하지만 중국계 음식들은 웬만하면 다 짜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안 하고 음식을 먹을 순 없을 거예요 네, 그래서 오늘은 베네시아 호텔 편을 찍었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호텔들을 찍어 보면서 제가 솔직한 평가를 내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